안녕하세요. 영수비리라이프의 영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쌀 스킨을 가지고 왔는데요. 네, 저희가 2년 전에 갑상선 암이 발견이돼가지고 이렇게 암 제거를 했어요. 그래서 2년 그, 2년 전에 암 제거를 한, 하고 난 후에는 되도록이면 쌀이 우리 피부 미백에도 좋고 하니까 집에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네, 쌀을, 밥을 지으실 때 쌀을 한, 그, 한두번 정도 씻어, 씻어서 버리세요. 쌀이 좀 더러운, 표면에 더러운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, 그런, 더러운 것들은 다 씻어서 버리시고, 한세 번째 물부터 이렇게, 여기다가, 컵에다가 이렇게 받습니다. 네, 이렇게 받으시면은, 물이 약간 허여멀건 할 거예요. 이게, 쌀을 또 너무 많이 씻으면은, 그냥 맹물이 돼요. 그거는 이제 피부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렇게 쌀에 좀 물질이 나오도록 손으로 이렇게 휘휘 저어서 하야하야 하야 멀거나 물이 되면은 여기 컵에다가 넣, 넣으셔 네 컵에다가 넣고 냉장고에 보관을 해줍니다 네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이제 피부에 클렌징을 한 후에 이 보관했던 쌀뜨물을 꺼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은 네, 이렇게 뚜껑을 열어셔가지고 화장솜을 이렇게 푹 담가주세요 이렇게 쭉 짜주시고 이 한쪽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쪽으로 붙여줍니다 네, 여러분들 쌀이 피부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거 아시죠 미백에도 좋고 피부 진정에도 좋아가지고 모공 수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킨을 쓰는 이유는 클렌징을 했지만 그래도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닦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피부결을 정돈하기 위함이죠 피부가 좀 환해지는 효과도 보시고요 뭐 화학제품이 첨가된나한 염려도 없고요 또뭐 애기가 집에 있어가지고 막 뭐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는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는 밥할 때 그냥 부어놨다가 쓸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슈퍼마켓이나 이제 화장품 가게를 가면은 뒤에 무슨 무슨 성분이 들었나를 꼼꼼히 보곤 하는데 저도 이제 너무 비싼 거는 사용을 못하고요저의 경제 사정 때문에 그래도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취약이라던가 아니면 어, 저렴한 뉴질랜드산 에센스라던가 이런 네,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,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음식도, 패스트푸드도 많이 생기고 반조리 식품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 소스 같은 것들이 다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뭔가 첨가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. 그런 첨가물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건강에는 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부에 직접 흡수되고 화장품이라도 좀 자연주의로 쓰, 쓰면은 몸에 좀더 좋지 않을까 암이 한번 걸리면은 제발 그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에서 제가 이제 모든 제품들을 바꾸었습니다 옛날에는 뭐, 머리 감고 나면 헤어 오일 액센스라던가 바디에도 로레알 바디 오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막 쫙쫙 발라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쓰지 않습니다. 뭐, 요새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머리랑 바디에 전부 다 코코넛 오일? 코코넛 오일도 쿠킹으로 나온 천연 오일들이 슈퍼마켓에 가면 많아요. 그리고 그런 것도 반값에 할 때도 많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<웃음>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